무이가 좀 킹받아 가지고 무이 됐습니다. 뭘 벌패는 는 상관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그냥 꼴리는 하면 돼요 <웃음> 표현이 너무 그런가요? 아드레스고 그냥 처음부터 미친 겠잖네 <웃음> 안강페이크가 l s 좋거예요한데 각이 나오는거잖아요 바로 오야오야오야오야 오야, 오야, 오야, 오야. 오지는구만 는구만리테 Let it 짜릿해 자고요 존재감을 채워가지고 다음 타격 때 마무리한다는 의미로 가져가면 좋습니다 네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면은 네 제가 설명을 개똥같이 해서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알기 쉽게 네 직접 보여드릴 테니까 시범을 보시면은 이해가 잘될 겁니다 자 어떤 거냐면은 자 이렇게 던지고 형태를 미리 건져요 그러면은 파란 극을 먹을 수밖에 없지 그때 빨간 극으로 용병을 때려. 아, 주댐스 <웃음> 아, 주댐스 어떡하스? 망했습니다. 자, 병탄 대까지 얌지. 자, 올려가지고, 와, 다리아다리 와, 테리아 다리 와, 테리아 다리한번딱 해주고, 넘어가지고, 뚝배기 한 번, 빠샤. 그리고, 바로 스턴 걸기. 야! 바로 스턴 걸기. 다 그리고 마무리 시켜주면은, 안 죽습니다. 피가 a 이 남아요. 오 마이 갓. 자, 그 다음에 백악으로 야무지게 바꿔주면은 깔끔할 것 같습니다. 와우, 저거 뭐야? 쩐다. 어, 엄청난 기술 보여주는 우리 화연자니 야무지입니다. 자, 오른쪽으로 하거 확인했으니까 받아서 오른쪽으로 가주고요 축축 가줍니다. 축축쭉 축축축축. 자, 그리고 애들 그 바꿔주니까 나도 이렇게 만들어 가서 축축. 동선 파악해주고, 한줄부숴줍니다 보소. 그리고 축축 가지고요 자, 앞으로 가는거 한번 쫙! 가. 찬장 여기 한번 봐주고, 어 왼쪽으로 하잖아! 안으로 들어오면 그냥 따, 흐아! 마무리까지! 흐 이거거든요. 좋아요. 그리고 바로 묶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좋아요. 해독기는 야무지게 빨리 돌아가는데, 구출를못할것 같죠? 왜냐면은, 어,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냥 구출를올것 같네요. 무서워요. 일단은 묶어주고요. 어, 용병이가 뭐 겁나게 뛰어 댕기는데, 어디로 가는 걸까요? 자, 돌려주고요. 음. 왼쪽 구출 이명, 어, 안들림, 오른쪽 구출 이명, 들림 이럼 이쪽이지? 어, 어, 여기다. 아, 젠장 여기야. 형, 형, 나 빨간 거 먹고요. 그리고 투성 걸고 가는 거예요. 오케이? 미션! 요새끼야 그냥! 아아! 아 찐자! 아, 아, 걸고 들어가는겁니다. 그래야지 화가를 한자를못 도와줘요. 개공이가. 아 빨간색 했어야 했는데 뭐하는거야. 나바보인거아 빨간색 걸려 했는데 안될수 있다. 아, 네. 들고요. 묵습니다. 지하 과목은 없기 때문에 안쪽으로 끌고 갑니다. 솔직히 안쪽으로 끌고 가려 했는데 여기다 묵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애들도 바로 앞에 있기도 하고 어, 준비나 나대네요. 뭐야 이거 Don't worry, I'll be happy 자 이거 이기는 방법 바로 깔끔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은 바로 끊어요 어허! 그리고 빨간색 나와요 그리고 들어오면 됩니다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계속 이렇게 들어와 그냥 어, 뚝빙기 그냥 빠샤 뭐하는 거야 그냥 뭐하는 거야 뭐하는 뭐, 뭐, 뭐, 뭐, 뭐 거야 뭐하는 거야 얌치음 자, <웃음> 성실병원이거야 나는 모기예요 나는 모기예요 <웃음> 뭐야? 골성아 알유 크레이지 나는 모기예요 나는 모기예요 아아 하는척하고 판자 내리고 어, 너 안들어갔다고 에바치네 이사람 어, 까 작당해 하세요 안내려왔네요 아.. 자동으로 너무 느리다 나 嗯嗯啊 야, 이걸안 넘어? 음. 야무지네. 음. 어? 음. 야, 무지네 야, 또치료할거란 말이야. 어떡하지? 으. 으. 으. 으. 어 으. 으. 하면 좋 이거 하고 풀 존재 나오기 때문에 풀존재로 어떻게 생각해. 생명 유지 좀 해보자. 응. 아. 하네요 군도 <웃음> 노삼 아이, 광폭삼이라 느리게 할건데 오른쪽에서 오는거 하긴 야 아니 어? 어는거야 나중 나가야겠는데? 용배가 졸로 갔으니까 이쪽으로 올거 같거든. 아주 그러네. 고 만져라! 만져라! 만져라! 안만져? 애들 뭐해 이까지 춤 해야지